지가 어, 핑, 핑 돌아왔다. 어, 나이스. 이거야, 핑 돌아왔어. 오이 오이 뭐냐고, 핑 돌아왔다고. 오이 오이. 오이 광대다고. 돌진칠 거라고. 오이 오이 이거 나 먹으라고. 뭐야, 보시야? 왜 이래? 야좀 무섭다 아왜왜 왜 뭔가 광기가 느껴지냐 얘 안맞아 아 맞네 까비 어, 아제 기본 스킨이라 무서운 것 같아 더어야 약간 소름돋아 저거 광태 공포증인다나? 아닌데? 어어어 어, 어, 안녕 어 바, 반가워 어 도톨진 쓸거야 하지만 거리 짧으니까 신중히 써야한다 알지 안 되지롱. 판자 내리고. 이쪽으로 한척 하면은 왼쪽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아. 아. 잠깐, 실례. 어. 실례하겠습니다. 플래시? 아! 아! 미친, 잠깐만! 아씨, 보자고 음, 이망으로 가보자고. 아, 감사합니다. 한줄 내려줄. 야, 플래시 있겠다. 그냥 막한다 이거지. 어? 니가 그렇게 막해봐. 어? 막 어디까지 막할 수 있나 봐. 니가. 어? 니가 어디까지 막할 수 있나 봐. 어? 니가 어디까지 막할 수 있. 아 잠깐만, 잠깐만 거리 거리가. 아 잠깐 만 거리가. 아, 어, 아, 어. 아. 거리가 애매하게 안 됐어. 하지만 스탄 아무지게 먹으면 되지롱. 들어와, 에이, 뚝배기 그냥 플래시, 플래시, 플래시 하고 미친, 아, 미친, 미친, 아 미친, 미친, 미정 하. 난미 거야. 해독기 가속 해독기 가속 해독기 가속 해친미가 해독기 아, 미친, 미아 미친, 미친, 미친, 미친, 미친, 미서미 야무지게 먹이고. 넘어가기. <웃음> 응? 아니야. 아 적어도 여섯 시로 호출해야 하는 거 알죠? 어. 어. 알아라 알아. 어, 뭐 네가 뭐 말하는 줄 알아? 어 알아 라아 어. 느긋하게 해보자 한번. 네 플래시거든. 음. 응. 근데 쿨타임이거든 괜찮아. 할만해 우리. 한번 해보자. 어. 가보이는 사려 알지? 어. 에이 설마 적반. 아니 창틀로 가 창틀로 그거 잊지 말고 친구야 창틀로 가라니까? 창틀? 여기 이제 카우보이 카우 이제 붉은 성장에서 카우보이 하는 친구들 중에 이제 실력을 가름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하수 여기에 있음 중수 창틀에 붙어 있음 고수 여기 왼쪽에 있음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예 알면 됩니다 자보았다 어? 야 나이스 알았어 알았어 너가 돌려 아 내가 돌릴게 빨리 가 지감이거든? 화이팅 해야 한다 알지? 화이팅 뭘할수 있어 탐사원 해둘게 치료, 치료 속도 빠른 거 대사기라니까 이거 사기라고 느껴지죠 여러분들 원래라면 못 일어나는데 미쳤잖아 그냥 말도 안되는 이거, 못 키는데? 카우보이, 아, 용병 들겠다, 이거. 응. 용병 들고. 어 이게 이게 십퍼트? 어 나이스. 어 하지만 넌 말리고 아지나 넘는 척. 아 진짜 넘는 척. 아이 씨트. 나 플렉스 빠진 거 안다? 그냥 뚝배기 맞아 준비하시고 그냥. 좋고 지금 멘탈 나갔어. 왜냐면 이긴 거 지금 나 때문에 말아 넘어거든아아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로 수준이 가능합니다. 면세 다 하고. 어. 지지 이기면은 깔끔하게 에 네. 3탈로 마무리가 최대한 와 이거 진짜 치루가 진짜 와 레전드였다 어, 어? 죄송합니다는 뭐야 음, 응? 뭐가 죄송해 개공아 아나 네. 여기는 잠겨있고 아 나한테 온다 내가 그래, 만만해? 네. 탐사는 절대 안 만만하거든. 아닌가? 만만해 보이나나 내가 만만해? 나 고수 고수 고수 스킨이야. 고인물 스킨. 어? 그럼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봉봉. 응? 스턴 빠 어때 정신 못 차리겠지 응? 화끈해서 정신 못 차리겠지 그리고 심리전까지 완벽한 심리전까지 아 어, 우리 봉봉이 어 괜찮은 거 맞아 아 위험한 거 같은데 음자 이번 빠지는 척하면서 진짜 빠지고 아절때 어, 맞이주고 오이 오이 봉봉어주어 뚝빙그냐 아무지게 맞아야지 그냐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좋아요 애들을쭉 가자 이건 무조건 내립니다 이건 무조건 내려야 하는 방법이 아 지하실 왜 여기 있는데 넣어볼까 애플리시거든요 조심 음 선파들 무조건 할거야 플래시? 이거 아니네 야호호호이이스네 야호호호. 하이하이 아이따수기를 호호 아아 평타면 맞아 평타면 맞아 어 그렇지 그리고 중앙으로 들어가 판자 닿았 판자 닿았 판자, 판자 닿았어 어 하아매 이건 뚝배기 맞출 준비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 이러면 안되는데 얘들아 그냥 켜어 오픈다 도어 뽕뽕뽕뽕뽕 아, 잠깐만 너무나 된 죽어있는 척했던 거였어. 음. 아닌가? 음.. 죽어있는 척했던 거야. 그래서 뜻 모르고 보면은 시나 시나무를 썩이 돼버린다니까. 이걸 숨어요. 숨는 게더이르기야가지고 아, 저거어잡거는 저거는 저거어저거어잡거는 저거는 저거어저거어 저거는 저거 아 진짜 적당해니 어 아니 적당해나돼 임마 도마 주제 도마 주제 어? 적당해나돼아 이거 같갑 이거 이것도 핑트있는데요? 잠깐만 메롱 허허허 이거 아 깜짝이야 아 안될줄 알았는데 일단 텔레포트인거확실하 낫네요 거 아, 짜증나. 오, 땡큐 이걸 막아주네 응, 뻗어다지 그냥. 뻗어지뭐 하는 거야. 성도안리고 그럴 줄 알았다. 음, 내가 너를 한두번 보니, 어, 한두번 봐. 자, 가속바 코트니다 가속바 코트니다 가속바 코트니다 가속바 코트니다 가속바 코트니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포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답은 이거밖에 없다 아 사초밖에 안남았네